안녕하세요 에디터 술승입니다 오늘은 가제트 팀원들이 왜 베트남에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베트남 컨텐츠가 많이 올라갈 예정이다 라는 걸 미리 암시 드리려고 올려 드립니다 음 가제트가 베트남에 온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디지털 로마디의삶 이라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베트남에 왔고 이미 2개월 전에 유럽에서 실험을 저희가 먼저 좀 해봤는데 반은 성공, 반은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베트남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아마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베트남 디지털 로마드의삶 후기 영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집을 구한 영상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디지털 로마드의삶 그리고 뭐 그런 잡단 뭐 여행 영상이라든지 리뷰 같은 거 많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일단 베트남을 선택한 이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베트남은 물가가 일단 다들 알다시피 너무 저렴하잖아요 유럽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디지털 로마드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여행자 느낌으로 가서 실패를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도 너무 조금 비쌌고, 레스토랑 물가도 비싸고 하지만 동남아나 베트남 쪽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을 좀 선택한 이유도 있었고 또 너무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뭐 맥주거리라든지 하노이 호안게임 같은 곳에서 조금 여유를 좀 즐기고자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 동남아를 조금 더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럽도 유럽이지만 특히 동남아에도 매력적인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태국이라든지 뭐 많이들 아시는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지금 제가 와 있는 베트남까지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을 쉽게 쉽게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남아의 숨은 매력들을 영상으로 많이 담아올 예정이고요그 부분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고 앞으로 나올 영상 로 많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